아, 커피 감사합니다 일이요? 이제 괜찮아요 적응도 된것 같고 과장님이랑 대리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음, 다른 친구들은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애들도 있는데 전 그런 것도 없고 여기 와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아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퇴근하고요? 어... 입사하고 한두달 정도는 집에서 그냥 시체처럼 뻗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뒹굴거리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고 있어요 딱히 하는 건 없어요 요즘 어디 가기도 그렇고 그냥 집순이죠 뭐아 과장님은 등산좋 아시죠? 하 주말마다 가시는 것 같던데 안 힘드세요? 네? 아, 전 체력이 약해가지고 과장님이 오라고 하면 가긴 갈 건데 중간에 뻗을 것 같아요 다음날 월차 쓸지도 모르고요 <웃음> 대리님은 늘 일찍 퇴근하시던데 뭐 따로 하시는 거라도 있으세요? 회식가도 중간에 먼저 가시고 음, 반려동물이라도 키우시는 건가? 아 키우시는구나 어쩐지 어떤 거 키우세요? 강아지? 고양이? 아, 그럼 아, 뭔가 특이한 거 키우신다고요? <웃음> 괜찮으시면 나중에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? 궁금하다 막 징그럽고 그런 거 아니죠? 아, 어, 징그럽다고 하면 안 되지. 아, 죄송해요. 음, 네. 아무튼, 그래서 일찍 가시는 거구나. 응? 음?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요? 어, 네? 그거, 진짜 가능한 거예요? 그 뭐지, 방송 같은 데서 보긴 했는데 볼 때마다 저거 그냥 연기 아닌가 싶었거든요 솔직히 최면이라는 게좀 그렇잖아요 좀 그런 거잘안 믿어가지고 음, 아무래도 말좀 하고 막 레드선 이런다고 사람이 최면에 걸린다는 게참 그게 그렇게 다 되면 최면 가지고 사람들이 악용하고 그러겠죠. 근데 그런 이야기도 없잖아요. 그래서 전 그냥 연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<웃음> 대리님은 배우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좀 예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 믿으시니까 배우시는 거죠? 테스트? 여기서요? 어그 뭐지 막 준비할 것도 있고 막 주변에 막 그런 것좀 있지 않아요? 아 그런 것도 요즘은 어플이나 그런 걸로 되는구나 되게 신기하네요 음. 어 한다면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전생체요 아,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막 솔직히 막 이상한 거 양파 같은 거나 막 그런 거막 속아서 먹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어,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 하면 여기만 집중하면 된다고요? 네네 네. 잠시만요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아니, 안 믿는다곤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<웃음> 아, 그럼 볼게요 뭔가 화면이 막 번쩍거리고 눈도 살짝 아픈데 이거 괜찮은 거죠? 아, 죄송해요 집중할게요 집중 화면 중앙을 집중해서